미래의 전망은 밝은 회사이지만 단기간의 실적 악화로 인해 주가가 내려간 틈을 타싸게 매수해서 보유하는 터너라운드형 투자 방법 같아 보여. 자신이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 악재가 터진다면 저로의 매수 기회가 되는 셈이야. 주식을 사기보다는 때를 사라는 말이 있지. 주식이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쉽게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누구나 여러 번의 실패는 경험해. 내가 이렇게 백번 말해주는 것보다 한번 투자를 해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 마음속에서 주식을 투자하고자 하는 의욕은 주체할 수 없이 불타올랐고 빨리 능력을 발산하고 싶어 만졌다. 나는 분명 훌륭한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확신했다. 형처럼 멋진 투자자가 되고 싶고 빨리 내가 원하는 기업에 주식을 사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게 들어. 너의 그 의욕이 훗날 좋은 결과가 되길 바랄게. 이 길이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보지도 않고 떠나는 것이 옳고 내가 갈 길이다 싶으면 갈 길을 가면 되는 거야. 너의 의지는 아무도 꺾을 수가 없어. 항상 이렇게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마워. 형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후회해 본적 있어? 철학적 색깔이 다분한 질문이군. 나에게 있어서 삶이란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간절하고 뜨거우며 어떠한 파름치한 녀석들의 가식 따위를 첨가하지 않은 예술이었어. 후회는 밥 먹듯이 많았지만 결코 그것들은 나에게 약이 되었고 미련 따위는 두지 않았어.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밑에는 언덕이 있고 냇물도 있고 진흙도 있다. 걷기평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니다. 먼 곳을 항해하는 배가 풍파를 만나지 않고 조용히만 갈 수는 없다. 풍파는 언제나 전진하는 자의 벗이다. 차라리 고난 속에 인생의 기쁨이 있다. 풍파 없는 항해 얼마나 단조로운가 고난이 심할수록 내 가슴은 뛴다. 미체가 말한 명언이지. 이 말을 가슴 속에 새겨두고 뜨겁게 살았는데 요즘은 후회라는 것들이 밀려오고 모든 것들이 덧없이 다가와 지금은 후회하고 있다는 과거형의 철학적 사고가 눈에 보였다. 사람은 얼마나 고뇌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문득 생각났다. 오매한 민중들 속에서 희희낙낙 웃으면서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 형처럼 거친 풍파와 맞서는 모험적이고 진보적으로 살고 싶어. 훗날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 기억의 나이는 고작 몇 달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엔 주식을 배우러 왔지만 지금은 인생을 배우고 있다. 그와 몇 분의 대화를 가진 뒤생특지 페리의 어린왕자라는 책을 건네받았다. 분명 책 속에는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이야기 담긴 편지가 있을 것이다. 책을 건네받고 복도로 나온 순간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어디에서 있는지가 궁금해졌다. 김문식 박사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래소에 들어올 때는 수술실의 반대편 복도에서 왔었다. 처음에 여기를 둘러볼 때 문이라고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 궁금증은 자꾸만 커져만 가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은 나의 열망은 점점 솟아올랐다. 하지만 한순간에 감성적인 행동으로 실수를 해서 죽고 싶지는 않았다. 이성적으로 생각하자 기회는 분명히 온다. 마음속으로 5번 외친 뒤에 조금은 진정이 되어 방으로 돌아갔다. 이철진이라는 사람은 알면 알수록 괜찮다고 생각되고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유대감이 형성된 것 같다. 반면 김문식 박사는 감미로운 설탕같이 포장한 말들은 잘하지만 썩 호감은 가지 않는다. 아니 처음부터 그 둘은 그릇부터가 다르다. 기교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내가 이길 수 없는 녀석이 하나 있다. 그건 잠이다. 지금도 예고한 듯이 찾아온 피로함은 오늘도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지만 자유를 찾기 위한 투쟁만은 계속되어야 한다. 바깥 세상의 사람들은 어김없이 찾아오는 아침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지금의 나에게는 햇살은 유토피아와 같은 곳에나 있는 것이다. 무거워진 눈꺼풀에 힘을 주면 애서 피로함을 외면한 채 그에게 받은 책을 보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의 동화처럼 적은 어린 왕자였지만 책의 내면에는 깊은 뜻들이 많았다. 책의 뒷페이지에 그가 적은 편지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예상은 적중하지 못했다. 책장을 넘겨보고 사사치 살펴본 다음에야 편지를 발견했다. 그 편지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들에 대한 나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촉진제와 같았다. 나의 벗에게 자네가 냉동인간이었는데 깨어났다는 얘기가 적힌 편지를 보고 놀람을 금치 못했다. 하루빨리 우리가 서로의 탈을 하나씩 벗고 이야기를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고 있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서 틀어줘. 놈들은 이번 연도 내게 프로젝트를 실행해. 앞전에 말했듯이 강 회장, 최 회장 M&A 건이랑 IM 로봇 프로젝트, IM 바이오 아 프로젝트. 연말에 코스피 지수 조절하는 거야. 강 회장, 최 회장 M&A 건거는별다리 없이 마무리될 것 같아. 그리고 IM 로봇 프로젝트는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IM 바이오 아 프로젝트는 자네가 알아둬야 할것 같네. IM 바이오 프로젝트의 주된 내용은 IM 바이오의 자사주를 우리가 매입하는 것이야. 1년 뒤에 크게 주가가 올라간다고. 최대한 살수 있는 만큼 살아는 지시가 있었네. 무언가 김새가 느껴지지 않나? i 이엔 바이오는 생물에 관련된 산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네. 자살을 하고 죽은 사람을 14년 만에 깨어났다고 세간에 알리면 큰 이슈가 될 것이고 주가는 수직 상승할 걸세. 앞 프로젝트의 스펠링이 무엇을 뜻하는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자네의 편지를 읽고 나서 조금은 유추할 수 있었다네. 안호철을 영어로 쓰면 안누호철이 되지. 제 영어 이름에 이니셜이 악나는 말이지. 그리고 IM 계열사 회장인 하찬이 이 프로젝트에 백업을 투자했다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아. IM 바이오 기업의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어. 분명히 다른 목적이 존재해. 이번 사건을 통해 하찬 회장에게 불신감과 적대감을 더욱더 느끼게 되었어. 자네의 복수에 대해서 타당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른다는 것을 명심하게. 하지만 나도 조금은 자네에게 힘이 되어 주고 싶네.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기다리면, 때는 반드시 온다고 믿어. I am 로봇건을 끝내고, 그들에게 신뢰를 쌓은 뒤, I am 바이오건을 할 때, 그 돈을 우리가 먹어버리자. 그 돈은 때 묻고 더러운 검은 돈이라서, 조금이라도 자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 돈을 빼돌리는 일은, 나에게 맡겨두게. 자네가 말했어, 우리가 희망을 가진 것이 원인이 되어, 결과가 빛을 발산한다고 말이야. 그 말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내 마음의 심금을 울렸어. 일단 때를 기다리자. 또 편지할게. 나 역시 놀람을 금치 못했다. i 이 m 바이오의 앞 프로젝트가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처음 접한 사실이다. 그가 말한 것처럼 단순히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나를 깨운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알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날 습관으로 철진 이형방으로 갔고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절제하며 평소선 대화를 했다. 강 회장. 최 회장 M&A 건이 그의 마무리되어 간다는 소식도 들었다. M&A 전부터 매수했던 물량을 70% 정도 개미들에게 처분했고 이젠 아무 것은 세션 기계 쪽에서 말도 안 되는 공개 매수 가격을 부르는 일만 남았다. IM 투자증권은 이번 M&A를 참가해서 약 2.5배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3,065억 원가량의 수익은 절대로 깨끗한 돈이 아니다. 개미들의 욕심 때문에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돈은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다고 비유하고 싶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렸고 그가 말한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우리는 카메라와 감시를 피해 은밀하고 비밀스런 대화도 종종했으며 조금씩 계획의 구상도 하기 시작했다. 머리를 싸잡고 생각했지만 이곳에서 나가는 방법은 쉽지 않았다. 그렇게 3주가 흘렀다. 모처라아이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번엔 어떤 내용이야? 로봇 세탁기. 로봇 청소기. 로봇 식기세척기 등 판매량의 급증으로 실적은 3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어 시가총액은 10조원 정도로 자산가치에 비해 무려 5배나 고평가된 주식이지 PBR5지만 그만큼 성장성이랑 미래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어 2020년 1분기 실적도 1500억으로 작년에 비해 단기순이익이 20% 증가했어 하지만 우리는 3년 전부터 매수해오던 IM로봇 주식을 이제 매도해야 할 시기가 왔어 갑자기 매도를 하는 이유가 뭔데 꾸준한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면 보유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해 1분기 실적은 조작된 거야 매출액과 단기순 이익은 증가했지만 부채 비율은 엄청나게 늘어났어 이번 연도는 로봇 산업이 불경기인 것 같아 하지만 IM투자증권 측에서는 이 사실을 일단 숨기고 호재성 뉴스를 보도하게 되겠지 그럼 그 기회를 이용해 물량은 넘긴다는 말이네 성장에 대한 기대가 PBR에 반영돼서 PBR이 높으면 높을수록 떨어질 때는 빠른 속도로 폭락해버리지.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고. 이대로 계속 시간을 흘러만 갈것 같았지만 그 정적은 깨지고 말았다. 컴퓨터 스피커에서 한 트레이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무래도 전체 방송 같아 보였다.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거 완전 게 돼지보다 못하잖아. 어차피 여기서 죽치고 주식 거래해봤자 바깥 세상에 못 나가. 하찬 회장에서 속은 우리가 잘못이야. 나 여기 4년째인데 동료들이 죽는 모습을 많이 봐왔어. 잠시 방송은 멈췄고 순간 몸은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형 이거 무슨 방송이야 아무래도 한 녀석이 참지 못해서 미친 것 같아. 목소리로 봐서는 37번방 트레이너 전형이야. 곧다시 방송이 흘러나왔다. 전형의 목소리에는 눈물과 한이 맺혀있었다. 한번 사는 인생인데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뭐가 남겠냐? 우리도 맞서서 당당하게 싸우자고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고 겁쟁이처럼 바보처럼 움츠려서 달라지는 거는 없어 나도 사람답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 나가는 게 어딘지 알아 60명의 동지들 중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밖으로 나와 순간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다수의 트레이너들의 함성이 들려왔다 우와 우와! 자유라는 것이 없는 이 공간에서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